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일본의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후도케이상께서 일본 청년 지원 정책의 변천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 코로나 이후에 마주했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후도산 후드와는 <두> 다이자. 후드이자입니다 후드와는 다이자입니다. 후드와는 다이자입니다. 후이자입니다 후드와는 다니다 あのま、先ほどかっちゃん先生からありま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様々なことを役割の中でやっていくという中で、あの今日テーマとして日本における若者支援の変遷ということを掲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あのま常に トピックス。社会的には色々出てきて、その都度僕らは？ 예, 네, 이슈가 다이오...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위와 움직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프로필에 대해서는 발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소다테학게 넷이라는 NPO에서 청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 본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다테학게 넷은 2004년에 설립을 했고요. 비전과 미션은 여기에 쓰여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와 사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젊은이들에게 맞추어 나오는 그런 활동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지원은 그 청년에 맞는 일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연간 100개 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어 캐리오, 경력 지원과 생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지원 사업인데요 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학습과 생활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의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담을 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민간인 저희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일본에서의 청년 지원의 변천인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 왼쪽부터 그각 연대의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정치 행정의 활동 그리고 시민 활동 엔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KT 인터내셔널의 가나모리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가나모리 씨 세대고 우리 세대는 이 앞세대에서 해온 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등교를 거부하는 비행 청소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NPO도 없었고 이른바 시민활동으로서 어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있었고 이 시민활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어, 통행에 방정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에게 네, 그 에너지가 남아 도는 이런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 가운데에 예, 이 부분에 이 시기에는 제도나 정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그생그 그 전후 보화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어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고령자나 그 취약계층으로 확대가 되었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2003년경에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구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 학교를 가지 않는 등교 거부를 보다 더한그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어 그렇게 되면서 자택에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편 일하는 청, 청년들 중에서는 그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을 프리터라고 부르면서 어 이런 프리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로 정규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터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나는 일을 한다. 프리 아르바이터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청년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 운동형 외톨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때까지도 일본의 정치와 행정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03년에 식구머리 가이드라인이 후생노동성에서 발표가 되면서 청년자립도전플랜이라는 그네 가지 플랜을 통해서 청년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 2003년입니다.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도전플랜을 통해서 영잡파, 카페, 청년자립학원,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책이 수립되면서 이러한 정책의 대책 중에 한 대상자로 이 의증표 외토리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그 정, 성과와 목표가 일한다는 것 그한가지 집중이 되면서 고용정책으로서의 청년지원, 고용정책으로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라는 것이 이 시기의 청년지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회적인 이슈로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니티라고 하는 말,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워킹포어 문제 그리고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졸업을 앞두고 취직이 결정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NPO의 카나모리 세대를 본받아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소셜 비즈니스 활동이 이 시기에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새로 이슈가 된 것이 고립과 고독의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히코머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포함된 국가 정책이 히키코모리 국가지원센터입니다. 어, 이 자료는 한국어로 지금 자료, 제가 제공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한국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는 은둔형외톨이 상태 대상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지금 설 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8년 단계에 모든 그 광역자치단체에 설치가 되었고 2020년부터는 기초단체 자치단체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키코머리 지역지원센터의 성과 중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머리라는 현황에 대해서 전문 창구가 공공적인 그 창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상담이 가능하고 또 당사자가 주체가 된 지원 프로그램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히키코머리 지원, 고독 청년 지원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1년에 한정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배치되는 지원 인원이 제한된 인원밖에 배치되지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키코모리 지원에 골의 사회적인 합의가 없습니다. 청년 정책은 좋든 나쁘든 일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 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충되어 왔는데 히키코모리 지원에 최종 목표가 어딘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성과가 상당히 그잘 표현이 되지가 않고 어 따라서 국민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산평성이 또제한적인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인구 구성의 문제도 있는데 좋은 뜻에서도 나쁜 뜻에서도 키코머리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대에 대한 키코머리 상담 창고가 결과적으로 인구 구성상 그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 그 상담 창고를 방문하는 것이 청년이 아닌 40대, 50대의 히고코모리 상태인 분 또는 그가족들이 메인입니다. 따라서 이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년, 고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대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다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의 방방곡곡 지역 중에서는 특히 시키코리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는 NPO가 없는 지역도 많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단체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 네트워크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현재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독과 고립의 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은 사회적 기반이 약한 분들 취약계층이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새로 드러나게 된 것이 청년들의 사회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편부, 편부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현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여성 편부모에 대해서 어, 정책이 충분, 정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코로나를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청년이기 때문에 더잘 먹을 수 있고 술도 잘 마시고 일도 잘한다, 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 하지 못하는 청년, 1년 이상 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 빨간 선을 10대, 초록색의 20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빨간 선인데요. 10대의 청소년들이 고용 면에서 그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이게 젊은이들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고립감, 고독감을 느끼는 세대별 비율을 보면 여기는 10대는 없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이 고독감,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데 아마 누구에게도 상담을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를 보시면 각각의 연령대가 죽음에 이르는 원인을 데이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인의 1위가 모두 자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일할 수 없고 또 어디 는한곳 의지할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세대가 지금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발표에서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군가를 지원하는 것은 대면으로 또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지역이나 같은 장소에 있다는 라 것이 한 전제였는데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이용한 지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담을 받는 측에서도 디지털 툴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어 디지털 툴을 활용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 NPO 법인 DP의 대표와도 저희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키사키챗이라고 하는 진로챗이 그 있는데요. 그 SNS를 그, 통해서 1 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주위에 상담할 사람이 없는 이런 청소년을 위해서 적인 행정을行いながら 식량 지원이나 금전 지원을 하면서 소셜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채팅 사이트입니다. 지금 9천명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앞, 어, 앞으로 이, 이, 행산지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니다 왼쪽도 디지털을 활용한 상당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쪽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티위터 중에서 어, 상당히 확산된 아,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어, 누워서 취업 상담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취업 상담을 할수 있는 곳에 가서 대면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그 자신의 그 목소리나 또는 그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않아서 채팅으로 그 누워서도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자로서 어그 나름대로 복장도 갖추고, 또 이동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방에서 누운 상태로도 상담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워서 상담을 하는 분도 있고, 어 누워서 상담을 해도 된다라는 점에서 그 안심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그 한국 지원 단체에서는 이런 창조력이 더 일본보다 <웃음> 많은데요. 그 새로운 지원 방식이 <웃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누워서 상담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발표했을 때 비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판보다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습니다또 일본 이런 면에서는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메타버스라든가 VR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도 어, 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발표가 향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청년 지원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대면 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을 공존시킴으로써 젊은 세대, 청년 층이 상담이나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공하는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들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지 선택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기회의 다중 채널화,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자원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등 디지털상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을 활용, 그 해결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특히 지금까지 운동형 외톨이 상담을 해온 사람의 경우 디지털을 통한 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링이 필요하고 또 이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또는 국가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청년층에 대한 공적 비용 지원이 지금 이상으로 더욱 더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정권은 거기에 예산을 할당을 했는데. 아, 최근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무리 발생을 해도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시사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흔히 NPO에서는 엔드게임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것인가라는 것을 처음부터 어, 그 모습을 정하고 그 엔드게임, 그 마지막 모습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원래 모델 구축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 여력이 없어지면 성공 모델에 대해서 그 지원, 비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작은 모델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엔드게임의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화입니다. 그것이 사업으로 구축이 돼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생년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공유화인데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화인데요. 그 자신들이 만든 모델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가 지향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년 지원은 국가나 생명기관의 모델 구축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됩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공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도 10살, 15살 젊은 사회기업가 분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많은데 이런 공공화를 위한 자신들의 벤처라고 할까요? 작은 모델 구축을 염두에 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중에서 또한 가지는 공공 사업의 대부분이 밤 시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 젊은이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 매번 2, 30명이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요. 이 야간 시간대가 어떤 형태로 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 그 모델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에서는 그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기 쉬운데 이 일을, 일을 한다고 하는 지향점이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그 KPI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기술이 많이 진보된 가운데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끔 일을 하는 형태를, 아, 아 최종적으로는 고용되는 형태를 목표로 하지만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돈을 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창업을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을 목표로 해도 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들, 저도 그런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갖게 되었는데 이러는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일하는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수입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코로나 전부터도 한국의 이런 할례들을 많이 배우면서 일본에서도 그 이런 지원 사업을 제공하려고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서로 직접적인 왕래를 하면서 보다 깊은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일본의 변천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